관통은 얼마인가 한번 보자. 관통이 218퍼에요. 무려 218퍼. 자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샥 218퍼 관통. 빡. 쏙. 두두두두두 스카카 빡. 지 어,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방 때 신청을 많이 해주셨고 최근 댓글에서도 신청이 있더라고요 어, 따라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내 생각에 따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맛은 한번 봅시다 예 일마도 관통률 절반만큼 추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관통 느낌이 있긴 있어요. 뭐 완전 관통 3배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도 관통률 2배가 또 이런 게 2배가 들어있고 해가지고 약간 관통댁 느낌 있다. 형 관통댁 해봐달라 이거잖아. 처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관통 릴리아랑 해봐달라 이거 아니야 자 전투식 자기 관통률 50% 만큼 다른 여군 관통률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템 세팅 어 관통률 그 거의 맥스로 맞춰져 있는 잘 쓰지도 않는 그 옛날 캐릭터다 그 따라하시면 안 되겠지 딱 봐도 근데 시나리엄 오 들어봐 봐 우리 원초 찬드라 형님이아 아니구나. 자, 선수 교체. <웃음> 온조찬드라 형은 개금을 가졌거나 마신일 때만 적용되는 관통률 40%. 아, 그게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관통하면 또 1인 관통이긴 하지만 우리 리무르가 있다. 야, 야,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아닌 것 같아, 이거! 해보면서 덱을 조금씩 바꿔봅시다. 자,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최대한 잘 운용을 해봐야 되겠죠? 와, 와, 잠깐만. 후턴 잡힐 뻔 했다. 초비신되고 멈춰 자 이왕 이렇게 된거 말이죠 매섭게 한번치 봅시다 절마를 한번 치기 볼까 한 번? 어? 죽일 수 있을까? 잠깐만 아이렇게이렇게이렇게 어, 가보도록 합니다 착! 관통! 촉촉촉촉 촉촉, 촉촉! 꽉! 시작부터 28만 시작부터 28만 나쁘지 않았죠? 이거 관통 두배입니다 관통 두 배. 꽉! 어? 연옥이돌레가 있는 연매를 바로 줘와 자, 요정도, 요정도. 오, 야, 뭐, 야, 우와, 잠깐만. 야, 봤나? 뭔데, 이거? 이겼나 저, 솔직히 오늘 대체 각오하고 있었어, 형. 진짜 오늘 또막개 처맞으면서 막 징징거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 잠깐만, 공격력 말고 그 투금 먹어볼게. 투금 먹으면 36만이야. 나쁘지 않아? 그 내가 원래 쓰는 덱보다 한 2,000 빠지는 느낌? 2,000 정도면 많이 빠진 거가? 아, 2만이 빠, 2만 빠졌다, 예. 따라하지 마세요. 오야 이 클라드 봐봐. 따라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정말 뭐, 44만이야 비가. 어 잘하면 킬각 나오겠는데? 자, 3관통이 갑니다. 초초초초 초, 초, 초, 초, 초. 빡 1관통 16만. 자이어아 근타르 아, 근타르 들어 있었나? 야저 근타르 없었으면 죽였는데. 자 갑니다. 후두두두두두 쏘. 빡못 죽겠다. 야 16만 16만 15만이 나오는데 못 죽겠다. 아 분하다 예, 큰일났다 우리는 이제 힘이 끝났을텐데 예. 자 릴리아야 할수 있어 엄마 어? 예,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예 큰일났어요 죽고요 아 뭐지? 아이 예, 이렇게 아 불사에요 왜 <웃음> 불사 자 관통 우리 릴리아의 관통까지 이어받은 엄청난 관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보자. 아, 자, 전체 관통, 빡, 봐 빡, 빡! 아, 1인 관통 쓸걸, 1인 관통 썼어. 아, 나, 아, 야. 자, 자, 요건, 요, 요 판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삭제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어? 기억 속에서 삭제됐지? 오케이. 미칩부다니까길트에 들어가면 36만 천 와, 큰일 날뻔했다. 와. 어? 당신에게 더 승산은 없어. 야, 지금 계속 사람이네. 계속 사람이다. 일단, 좋아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야, 차라리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딜만 보면 돼. 어차피 찐가 아닌 거 알잖아. 제발 AI야 좀 나타나라. 오케이, 승급 어떻게 성공했다. 어.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오케이, 오, 오케이, 알구나. 요댁 요즘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얼티민 연매 같이 쓰면서, 페이엔. 혹은 여기다가 제가 소개 드린 거뭐 있죠? 어차피 도발할 거면, 마신으로 자 요렇게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촥촥촥 촥. 촥. 자 요렇게 하고 촛촛촛촛 오케이 빡쓰고 이제 연매를 바로 꺾어버리는 거지 촛촛촛촛 쑥빡 자스가 막 연옥이 굴레고 나발이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일단 자 일단 한명은 이렇게 따지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두개 맞아서 진정한 말에 돌아오고 관통 한번 보자 자 극관통 연매리 왔다 자, 한대 치고요. 하나 사라졌고, 한대더 치보세요. 좋습니다. 한대더 치보세요. 잠깐만, 1인 관통기 보고 싶어졌다. 아, 진정한 말은 돌았고, 이거 이성 합쳐가지고, 1인 관통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봉을 돌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자세가 근타로 들어있고, 곤란하거든요? 차라리, 궁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쏴! 빠! 빠! 빠! 빠! 빠! 싹! 빡! 자세가 임마! 37만.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잠깐만요 18만 이거 관통 릴리아꼭 써야 되냐고 이거 나 해줬다 싫어 싫어 싫어해달라 해서 해줬다 어?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돌아가야 되냐고 내가 어? 벌써 다트잡자볼수 있는데 음, 파크당 들어가고요 끝났죠? 자 불꽃까지 뿡. 어? 안 죽었나? 자 말하기 안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 자 이래, 이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애플레이어를 쓰지 말고 공식앱을 써라, 알겠죠? PC 공식앱으로 들어갈게요. 어.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야 완전 무서운데 이거 공불 공불 때기잖아. 이번에는 잠깐만 근타고 있을 거잖아.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 근타를. 자요렇게한 가볼게요. 되라나 초, 초, 초, 초, 샤하우 자, 갑니다. 초, 초, 초, 초, 샤하우 봤나? 근타르가 어디서, 임마, 까불고 있어. 19만 5천이 터짓부는데 관통이. 와! 빡! 아, 저기, 괜찮은데? 자, 서브에 얼티민 형님 등장이요. 자, 우리 관통 좋은 거 많다. 관통 좋은 거 많다. 관통 좋은 거 많다. 어, 사람이고, 사람이고요. 와, 큰일 났다. 뭐고, 이거? 와! 저렇게 쓰면 돼, 알겠지? <웃음> 굳이 막, 이렇게 힘들게, 막, 릴리아, 뭐, 찌밥 데리고 오고 이러지 말고, 알겠지?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도 한 번, 야, 우리도 이거 한번 가자. <웃음> 난 실험해봐달라 해서 해줬을 뿐이다. 시작부터 찐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와! 와! 90인만이라고? 릴리아는 죽고 없는데, 무엇을 위한 릴리아였던 것인가? <웃음> 릴리아왜 쓰라고 그랬어? 네,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미칩붓다니까아 무섭네 궁각 노리고 있어요 궁각 이거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자두개 깎아야 되고 궁 궁각을 잘하셔버리야! 섬뜩하다 저 형님이 저러고 있으니까 자물함으로 죽어요 그러나 궁까지 쓸 기회가 남지 않았다 어 삼성 이거 뭘까? 직원이에요 그레이지 프롬 직원이구나 저 잠깐만 오, 오, 오 오케이 견뎠다. 오오 어. 어, 어. 견뎠어요 견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진땀 나네. 이걸 바랬던게 맞나? 아뭐 리뷰는 됐네 리뷰는 됐다. 뭐라고 할까? 릴리아를 쓸요는 없었다. 없던... <놀라> <웃음> 어. 잠깐 선수 교체. 야 이러면 어때? 방금 제본한테 차가 난 건데 할고 개성 발동되지. 랭업 착 올려가지고 일인 관통 전체 관통. 한번 가볼게요자 극관통 연맬이 왔다 자, 오랜만이고 오랜만이다 필로야 자 우린 어떻게 가느냐 랭업 받구요 관통은 얼마인가 한번 보자 관통이 218퍼에요 무려 218퍼 자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샥 218퍼 관통 빡 42만 42만 나쁘지 않았나 쏙쏙 두두두두 스컥컥 빡 24만까지 자, 아직 힘 안돌아온거에요 힘안 돌아왔어 첫 번째 벌써 이렇게 뚫어 두... 종족 불명백이었네 근데 이 정도면 딜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마가 종족 불명 애들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거를 시작부터 때리 찌발랐구요예 한번 치봐 주세요 예자힘 돌아왔다 힘 돌아왔다 와 이거 전체 게임 쓰면 지금 난리났다 이거 그지 이거 전체 게임 쓰면 지금 끝장났는데 와 아깝다 힘들어 왔기 때문에 랭업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 것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물로나 차단돼있고 하니까 일마를 지급할게 버프 너무 많다 구 두두두 스카우! 팍하우! 42만 0천 요새 괜찮은데? 야 그나마 관통을 하려면 피도 한번 채워주면서 릴리아가 활약하고 있어요 피깍 한번 합니다 차꺼닥 야 요정도 요정도 어때? 굳이 릴리아를 쓴다면? 야 큰일 다야 이거 릴리아 칭찬해줬더만 미친 자식 저거 야 이거 뭐하는 짓이고 이거 아이, 집앞 자석 이것도 신나가지고 또. 하나 <웃음> 진짜. <웃음> 야, 이게 뭡니까? 연맬라 이제 네가나을 때가 됐다. 폐한장좀 꺼내봐봐. 한장 뜨나? 와, 진짜. 야, 야, 릴리아야. 고서야, 너거 진짜 이, 미친 것들이 진짜 이거. 너거 이래놓고 이거 지면 너거 오늘 다 머리 박아라. 야, 릴리아, 왜 자빠지는 거야? 그 정도로 자빠질 거야 진짜 진짜 진짜 막 나를 돌오면서 지금 낙석 떨어질뻔브는데다 풀었어요 다 풀었고 자, 릴리아 없는 관통 아이고 이거 이거 들어왔네 아, 관통으로 먼저 가자 힘이 돌아왔을게 이성으로 만들었을게요 이성으로 가보자 릴리아 없이 한번 볼게요 촉촉촉촉야 촥, 촥, 촥, 촥. 이게 야 릴리아 야 릴리아 쓰라는 사람 나와 릴리아 없는데 83만이잖아 <목소리> 이거 <목소리> 릴리아를 왜 쓰냐고 그러면 야 그냥 쓴 거야 임만는 관통이 뭐 어쩌고 그가 센게 아니고, 그냥 센 놈이야. 알겠나? 어하, 나 진짜, 근데 개쎄네. 와, 진짜. 나 진짜.